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빚더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빚이든 금전적인 빚이든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빚지고 살면서는 은행에 빚지고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빚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2007, 2 0년 9년도에 미분양 할인 판매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분양 할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소송까지 진행되는 걸로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저번에 이런 내용은 한번 올려 드렸죠 두분 정도 올려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영상은 뭐 수천 건에 가깝게 영상이 올려 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자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양자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 사람과 미분양 구입을 했는 분들과 뭐 약간의 뭐 언쟁은 있었지만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툼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 미분양 할인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그 아파트의 1% 5% 뭐그 정도 10%도 채 되지 않죠. 그리고 시행사 자체에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는 부분에 법이 있지 않느냐 소송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뉴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로 인한 수 분양자들의 집단 행동 예정과 동일한 상황. 아는 것이 힘이다. 이분양 할인 아파트 수 분양자들 소송 대법원 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간의 거래 행위로서 분양 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점. 일반적으로 이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므로그 사업 기간 동안의 경제 사정의 변화나 부동산 경기의 변동, 도로나 상권 등 주위 편익 시설의 구비 여부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당초 분양 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 분양자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사업 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분양 가격을 사후에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이 사건 할인 분양은 당시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할인 분양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비롯된 전국적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할인 분양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 측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 의견,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판매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 분양자들에게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고의 과실이 필요한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시행사의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할인 분양하기 전에 기 분양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해 줄 수도 없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Okay.